안녕 <웃음> 안녕 난 리정이야 오늘 뷰티풀이랑 메이블린 화보를 찍었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 인스타를 보려고 해 같이 볼까? <웃음> 나 옛날에 인스타 시작했을 때가 유학했을 때라서 내 유학 시절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볼까? <웃음> 맞네 맞아 <웃음> 내가 <웃음> 초등학교 삼 아니 초등학교 육학년 아주 귀엽다 아 여기 음, 믿기지 않겠지만은 딱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안경쓴 친구가 나고 진짜 열세 살 때라서 많이 통통하고 그러네 기숙사를 같이 쓰고 있는 우리 사감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찍었던 정말 가족 사진이어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 <웃음> 어, 이때 리정이는 춤추는 걸 좋아했고, 춤을 추고 싶어 했는데, 지금의 리정이는 이렇게 좋은 춤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그런 댄서 같아요, 아 근데 아무래도 뭔가 배틀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 나를 알렸던 첫 무대, 첫 장면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번거지슨 내 모습 큰 바람막이, 큰 바지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너무 사랑해주시고 그게 하나의 또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야 사랑해주시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기도 했고 너무 많이 사랑받아서 기분이 좋고 <웃음> 미션도 재밌었고 기간이 짧았어도 짧은 기간 내에 하는 맛도 있었고 진짜 힘들었던 건 이렇게 예쁜 자세로 앉아있는 게 정말 제일 힘들지 않았나 처음엔 좀 이렇게 앉아있다가 갈수록 어, 예쁘게 앉아있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못 자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 그거 얼마나 열정 넘치고 패기 가득한 친구들이 나올지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담대한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그런 친구들을 너무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제일 예뻤던 것같아라는거 음... 정말 춤만 췄구나 싶어 내 피드를 보면 은아 열심히 춤을 추는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어... 잠깐만 응, 응, 응. 응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응? 요거 정 어, 이런 면서 처음 입어봤어 이렇게 막 오프 숄더에 이런 드레스와 이런 막장갑까지 그냥 나안 같아 뭔가 어, 이건 정말 LA 는 언니 같잖아? 살짝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사진은 이 사진도 진짜 좋아해 그냥 립밤만 바른 상태였고 볼이 빨간 건 정말 한잔하고 기분 좋게 찍은 거였어가지고 감성이 너무 좋았고 아예 맨 얼굴이라서 또 너무 좋았고 진짜 필터 하나 입히지 않은 진짜 맨 얼굴이에요 상반된 나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나는 내두 얼굴 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두개 골라봤어. 아, 그치, 있지, 있지. 여기 응.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정희의 스무 살. 너무 귀엽지. 감자 같아. 이 영상에서도. 이제 방송을 본 여러분은 다 알겠지만 내가 정말 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1등 하는 거를 누가 안 좋아하겠어 사실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19살 때이 대회를 나가기 딱 하루 전날 뭘 밀었고 그 퍼포먼스의 완성이 룩이니까 1등 하고 싶어서 뭐를 지 어떤 거지 멋진 퍼포먼스와 우리의 멋있었던 룩 덕에 1등을 했지 추천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진짜 기르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나는 1년을 그냥 정말 비닐을 쓰고 열심히 길렀어 힘들어 힘들어 어 내가 내 팬들은 너무너무 잘알 거야 나는 항상 항상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제품을 쓰고 제품명은 댄서 댄서가 쓰는 댄서 바로 요건데이 제품을 실제로 세네통째 쓰고 있고 일단 내장되어 있는 붓이 굉장히 깔끔해서 지금 피어싱이 있잖아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 붓이야 근데 여기에 슈퍼스테이 매트 잉크라서 지워지지도 않아 2년째 쓰고 있거든? 진짜 내돈 내산으로 4개 정도 있어 다 쓰고 버린 건네 4개가 더 있고 근데 이번에 메이블린이랑 뷰티풀에서 화보를 찍어가지고 나 정말 성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너무 추천이에요 아, 너무 추천해 바다 수영을 하러 갔을 때도 지워지지 않았던 아주 무적인 제품 진짜 리정이 믿고 꼭 사봐 진짜 진짜로 반짝반짝하다 내 인스타를 보면 은내 연도가 정말 빛났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노력해왔던 그 과정과 흔적이 지금 되돌아보면 참 내가 봐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거든 <웃음> 너무 <웃음> 너네이부로얘기하기 너무 그렇지만 아 17의 이정이, 18의 이정이 그리고 20, 21, 22, 23, 24 훗날 내가 몇년 뒤에 볼 오늘 올리는 그 사진까지 다 반짝반짝 빛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시태그를 반짝반짝이라고 별거 쉽네 <웃음> 내가 이렇게 뷰티풀이랑 메이블린이랑 화보를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나도 우리 YGX도 뷰티풀도 메이블린도 그리고 우리 댄스 신까지 다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봐줘서 고마워 안녕